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3회 화요일 방송 어, 규칙수 회계 분석 4중 하나입니다. 어, 우선 어, 지난 2차 화요일 방송 복귀를 먼저 하고 어, 이번 2차 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방송한 거 어? 규칙수 복기입니다. 어, 첫 번째는 39였었죠? 어 이거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 3, 3도 제외됐고요. 어, 이 규칙수들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14도 제외됐죠? 어, 45가 퐁당퐁당 어, 4연속인데, 어,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5연멸 중이라서, 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 바로 그냥 출을 했버렸습니다이 어, 45가 퐁당퐁당 2중복인데도 이렇게 출을 했어요. 5연멸 어, 중, 연멸 중이라서, 어, 이제 주의를 이제 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바로 출을 했거든요. 45, 45하고 40이 참 끈질기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는 12 이건 또 보너스 볼로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 중복인데 이렇게 출현했습니다 나올 수는 규칙수가 중복이 돼도 그냥 나오죠 어, 35 요거는 어, 제외됐습니다 11번도 제외됐죠. 30번, 이것도 제외됐고요. 30번은 여기, 이게 4연속일 분더로요 라인이 과출이라서, 제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외됐습니다. 40번, 40번이, 이게 출했죠. 40하고 45가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다음은 19, 19도 제외됐죠. 다음은 13번 제외됐고요. 다음은 18번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28번 제외됐죠? 여기는 44번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26번 제외됐죠? 다음 어, 17번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36번 제외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2차에는 어, 규칙수가 총 17개였습니다. 어, 필터 범위는 0에서 3이 적당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규칙수가 어, 2.5개가 출을 했습니다. 보너스볼까지 포함해서. 이제 강해져 있는 상태죠. 세 개가 나왔으니까요. 어 이제 이번 이 차에는 이게 한번더 강해졌다가 이제 꺾일려는지 이제 요 같은 세 개의 출을 하면 이제 강해져 있는 건데 이제 서서히 이제 어, 정렬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이제 한 개, 두개 이렇게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갈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 이번 이차거 이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또, 다음은 회계분석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어, 이 회계분석이 전멸을 했어요. 어, 그 회계분석 자료가, 어, 그 2등이 600몇명 대거 쏟아진 그 다음 회차서부터, 어, 회계분석 자료가 영 기운을 못 차려요. 이게 자료가, 이 헌터 자료가 흔들린 것 같습니다. 헌터가 뽑는 방법에 어, 회계 분석이 그렇습니다 이게 적중률이 90% 이상 아, 됐던 건데 지켜보셔서 아시죠 근데 그 2등이 대거 쏟아진 그 다음 이차서부터 어, 이게 흔들려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 뭐가 기계를, 기계가 를기계 바뀌었는지 여하튼 어, 원인 모르게 원인 모르게 이게 회귀분석 자료가 최근에 기운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와도 보너스 볼 딸랑 한개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음, 그, 이제, 서서 이제 그런 때가 가끔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흐름이, 흐름이 이제 헌터 자료상 흐름이 바뀐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어, 최근에 한몇주 동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아예 어, 폐기해버리면 또 아주 잘 쏟아지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음, 이거를 잠정적으로 이걸 잠시 이후 해분석자료를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될 건지 어, 헌터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한번더 올려보고 이게 여, 제자리로 안 돌아오면 어,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그 다른 자료로 잠시 동안 대체를 어,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다음은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리였는데요. 어, 여기는 보너스 볼한개 나왔네요. 보너스 볼한개 나왔죠. 자, 여기까지로 어, 지난 2차 화요일 방송 복귀였고요. 이번 2차에는 어, 이제 이렇습니다그 어, 규칙수 첫 번째입니다. 어그 멤버십 방에서 일요일날 방송한 거에다가 한 개가 더 추가됐어요. 아, 평일 아, 매 매주 최근에 그한 개씩 누락이 되네요. 그래서 한개 아, 이번에 제가 추가했습니다. 아, 오늘 오늘 방송에서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좌측으로 5 연속 올라갔죠. 지난해 차에 12가 출해서 이제 5 연속이 됐습니다. 아, 대상수도 또 오네요. 오. 어, 일단 약수로 헌트는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 규칙수 두 번째입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지난 2차에 4 2 출을 해서 5연속이 됐어요 여기는 26입니다 여기도 우측 사선으로 5연속을라 나왔죠 어, 이번 2차에 출하면 이제 6연속이 되는 건데요 어, 자 다음은 어, 규칙수 세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4 5입니다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4 5는두 어,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여기는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음, 지난해 차에 45가 어, 퐁당퐁당, 어, 중복이었는데도 나왔어요. 어, 이번엔 3중복입니다. 3중복이요. 45가 이걸내 아주 불이 붙어 있는 수라서 어, 상당히 조심이 되죠. 자, 다음은 규칙수 네 번째입니다. 어, 네 번째는, 어, 이렇게. 여기는 12입니다. 어, 이것도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퐁 어, 풍당 퐁당4연속 올라갔죠 어 풍당 퐁당 자료가 이거 하나에다가 어, 뒤에서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풍당 퐁당 자료가 한번 나오면 어그 붙어서 열이서 나오는 어그 경우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그렇게 또 나왔고요 어, 그래서 어, 이번 이 차에도 주의는 하셔야 돼요. 어, 이게, 연이어서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제두 개가 있는데, 어, 주인을 하셔야 돼요. 중복이라 해도, 어, 나올 수는 나오죠. 그래서 주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어, 40입니다. 40이 우측 사선으로 이렇게 4연속 올라갔어요. 어, 40이 어, 45하고 같이 이제 불 붙어 있는 수인데, 어, 이번 에차에 어떻게 될지, 이거 하나가 더 있거든요? 우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이렇게도 또 3연속 올라갔죠? 자, 여기는, 어, 이렇게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40,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으안 되겠어요? 어, 이게 불이 붙어 있는 수라서 45하고는요. 어, 45는 이번 에차에 3중복이고, 어, 여기서는 2중복입니다. 40은요.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이렇게 계단 타기를 하면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1입니다 대상수는 1이에요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대상수는 31입니다 31이요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32입니다. 대장수는요. 다음은, 어, 좌측으로 두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여기는 19입니다. 어, 규칙수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아, 이렇게. 여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28입니다. 어, 다음은 11번째 규칙수. 는 이렇게. 여기는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왔습니다. 어, 4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2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여기는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죠. 어, 해당 수는 27입니다. 다음은, 어, 규칙수 13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대상수는 36인데요. 어, 수직으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은 규칙수, 어, 14번째입니다. 이거 추가로 이제, 일요일날 멤버십방에서, 멤버십방에서 방송한 거 외에 이제 추가로 찾아진 거예요. 아, 여기는, 어, 이렇게, 어, 퐁당퐁당 어, 4연속 올라갔습니다. 13입니다. 어, 이번 2차에는 퐁당퐁당 자료가 12하고 13하고 2개가 있는데요. 어, 퐁당퐁당 자료는,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나오면, 어, 연이어서 붙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2차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난 2차에 한계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번 2차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2차의 규칙수는 어, 총 14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 14개인데요 어, 이게 이제 어, 3개의 추를 하면 강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약세로 돌아가려는지, 한번더 강해지려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이번 2차에도 0에서 3, 필트 범위를 0에서 3으로 권장하겠습니다. 0에서 3. 자, 다음은, 어, 넷, 넷중 하나, 회계분석 자료입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회계 분석 자료가 갑자기 그, 어그 흐름이 흔들려 흔들린 려흔들것 같아요. 어 이게 어 그동안 어쭉 올려온 자료라서 어 지켜보셔서 아시지만 컨터가 올리는 회계 분석 자료가 적중률이 90% 이상 됐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음, 지난번에 두주 전멸 후에 어, 그 다음의 차이는 보너스 볼 나왔던가요? 음, 그렇게 하고 지난 회차에 또한번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좀 흐름이 흔들린 것 같으니까 어, 이거 어, 좀추는하셔야 되겠어요 이번 차에한번더 어, 이게 안 나오거나 그러면 음, 다음 회차서부터 이게 안정될 때까지는 음, 다른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이번 회차에 올려봐서 이제 또, 한, 또 그러면 말이죠 어, 이번 회차에는 회기분석자료에서 뽑은 게 어, 이렇게 네수입니다 7, 9, 10, 1, 30입니다 어, 7, 9, 10, 1, 30헌터는 어, 개인적으로 여기에 좋아하고 있는 수가 있는데 예, 회기분석자료가 최근에 난조를 보여서 어, 이번 회차에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위, 뉴수에서안 보이시면,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49, 25. 위에서 안 보이시면은요. 어, 근데, 여하튼, 최근에, 최근 들어서, 회기분석자료가 지금, 난조를 보이고 있는 건, 지켜보셔서 아시죠?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예요 어, 이번의 차이는 대상수가 좀 많아요. 이번의 차이는 대상수가, 어, 10개나 됩니다. 10수나 돼요. 어, 5, 12, 22, 24, 26, 30, 3 2 35, 36, 39. 그래서 개수가 너무 많아서, 어, 개수가 많아도 또 함께, 어, 그, 협력하면, 어, 이걸, 어, 간단하게 압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제 수나 또는 보이시는 수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서 서로가 협력할 수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로 이번 에차 화요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지난 이차의 목요일 날 올려드리는 어, 그, 용지분석에서, 로또 용지분석, 어, 상당히 출연을 많이 했던데, 음, 목요일날, 이번 회차에도 용지분석 가지고, 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회차, 어, 목요일 방송에서 용지분석에서, 어, 그 자료, 어, 출연, 출이 많이 됐죠? 어, 출이 많이 됐어요. 음, 어, 목요일날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 t h a n you.